현장 안내하겠습니다. 도로에 접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나무가 있습니다. 시내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과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시다가 창고 부지나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땅입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도로는 영일만대로입니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서 농지원부가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를 만들면 농민이 되면 농협에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렬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가 가능한 면적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국유지입니다. 일반철도에 저촉이 받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자연 녹지지역에는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로 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는 주말농장과 창고 부지입니다. 3 3당 가격은 100만원이며 전체 매매금액은 4억 8천만원입니다. 상호지목공인중개사 대표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대일호 90호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호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